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저는 글래머한 여자가 좋아요. 저는 글래머한 여자가 좋아요. 저는 글래머한 여자가 좋아요. 와, 의외이네요. 와, 의외이네요. 와, 의외이네요. 스타일 스타일 글래머 글레머 뭐. 글레머 여자 여자 여자 의외 의외 의외.